뭔진 몰라도 한탕 버리겠다는 눈빛인데 마음에 들었어 스케줄도 비었겠다 사격장이나 다녀올까? 코치도 대충 옷 입고 따라와 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줄게 강화 성공! 진입한다! 나 기다리고 있었어! 자, 템포를 가져오자 자, 어디 해볼까? 간다! 빈틈! 빈틈! 잊어버려 빈틈 다시 간다 간다 할수 있겠어 한번더 두고 보자고 잊어버려 <웃음> 좋아 두고 보자고 간다 아, 아 좋다 항복 탱크를 가져오자. <웃음> 좋아. 좌표 고정. 발사. 아, 간다 빈틈. 어. 할 수. 오케이. 어. 아. 야. 빈틈. 된다. 한번 더. 빈틈. 야 자. 아. 야한번 야. 어. 더. 텔리세트가 사이코 같은 사춘기를 보내는 건 사실이지 뭐. 근데 어른이 그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건 너나 나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. 안 그래?